상당을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님이 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님이 제안했던 일하는 국회 만들기는 우리당이 지난 4개월간 국회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11번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11월에 발표했었던 일하는 국회 만들기 방안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나 소위원회 정기회를 매월 정해진 날에 자동 개회하자는 것, 무단결석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과하자는 것, 소위원의 중심체제로 전환해서 소위를 강화하자는 것 등이 이미 우리 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경엽 사무부총장 등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그리고 발표하신 내용 중에 우리 당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큰 환영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당은 이미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다 만들어두었기 때문에 논의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2월 국회에서 안철수 전 의원님과 함께하는 다른 의원님들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